영업의 신이자 장사의 신이자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이 되는 분 최고령 박사 많이 하실 때는 14개까지 그냥 놀아먹자 <웃음> <웃음> 영업의 신 안녕하십니까 설득박사 김효석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영업의 신이자 장사의 신이자 프랜차이즈의 신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이 되는 분 김종대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김종대 박사님을 소개해드리면 이나대학교 역사상 역사상 최고령 박사, <웃음> <재밌는> 최고령 <웃음> 박사, 만 69세. 이야, 만 69세에 박사 학위를 받으셨어요. 네, 네, 그렇습 학위 어떤 과로 받으셨어요? 경영학과. 경영학과. 논문은 네. 어떤 논문 쓰셨습니까? CSR적 프랜차이즈에 대해 썼습니다. 아, 네. 자, 이 프랜차이즈 논문을 쓰실 수 있는 건요, 현재 프랜차이즈 회사 대표님이시자. 본인 프랜차이즈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프랜차이즈 또가맹점으로 들어가서 무려 7 개나 아, 지금 식당을 하고 계십니다. 많이 하실 때는 14개까지 네. 하셨다고요. 네, 네. 그 감당이 됩니까? 14군데를 다니시는 아, 게? 힘들더라고요. 오. 네 정말 힘들어요. <웃음> 그게 나중에는 예. 이제 꽤도 나고 예. 그러니까 하루에 한 두, 서너 군데만 다니고 며칠 한 번씩 순회해야죠. 어. 근데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있잖아요. 아, 그러면요. 그, 어. 문제가 뭐, 말할 수 없죠. 그러나, 그냥, 놀아 먹자. <웃음> 네, 놀아 먹자. 네. 남는 거 그냥 가지고갈게 <웃음> 이걸로. 예, <웃음> 네, 저도 어릴 때 어머니랑 같이 식당을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참, 식당 일이라는 게, 일단 제때 밥을 못 먹어요. 아, 그러면요 남들 밥 먹을 때는 일해야 되고. 아, 그요 점심이 3시 반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때로는 끼니를 놓치는 게, 누가 뭐 남기고 가면 이거 왜 남겼지? 나 <웃음> 주서먹다 보면 또옛날에 그랬어요. 아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 지금도 저는 그렇게 맛을 봐요. 예. 그렇게 안하면안 돼요. 왜 손님이 이걸 왜 남겼을까? 어어. 제가 수저 갖다 제가 먹어봐요. 예. 이렇게 해서 일곱 개 줄여서 지금 일곱 개를 하고 계신데 지금 손두부 네. 3대째 손두부는 대표님이 시고 대표 프랜차이즈고 네. 프랜차이즈 를 내주고 있고 한남대집집 네. 이거 또 네. 프랜차이즈죠? 이건 받아서 하는 네. 네. 네. 네. 네. 가맹점. 네네. 네. 네. 네. 또뭐 있습니까? 가맹점으로 하시는 게? 아 가맹점이라는 게 그거 음. 하나하고 네. 또저 김복남 맥주. 아 김복남 맥주. 네네. 그것도 하고 계시고. 네네. 어 나머지 그러면 저기 식당 하고 또뭐 뭐? 김 김간의 곱창구이. 아 곱창도 하십니까? 네네. <웃음> <웃음> 네. 그 얘기 들어보니까 안 해본 식당이 없다. 네. 어뭐 매운탕 집부터 시작해서 네, 현재 매기만 매운탕 집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소가리, 매기 매운탕? 소갈이 매기 매운탕 하고 있습니다. 치킨 집도 하셨고 순제 치킨. 네. 이것또몇달 만에 그만두셨다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장사 잘되고육 개월 하다 보니까 예. 이 관절이 말을 안 들어요. 이걸 쪼개야 되니까. 뻑해가지고 네, 빨리 어. 익혀니까 손님은 줄섰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아우 힘들어요. 돈도 벌어야겠지만 예. 그리고 저녁 때문에 코에서 그 김치 희경류가 나와요. 희경류가. <웃음> 네.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이 김종대 박사님을 그렇게 좋아하신다면서요. 네. 뭐뭘 물어봐도 네. 다 대답하실 수 네, 있고. 네, 그렇습니다. 뭐 소스부터 시작해서 네. 뭐 사무실에 그 보면 따로 소스 연구실도 네, 네, 있으면서요. 네, 네, 네. 요즘 어떤 소스 개발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제가 뭐 소스란 저 요새는 소스는 안 만들고. 네. 며칠 전에 그 제주도 가서 어. 일본에는 그 말고기가 소고기보다 더잘 팔립니다. 맞아요. 맞아요. 말고기. 제주도는 네. 말고기. 네. 많이 유, 하죠. 네. 유럽도 말고기를 네. 네. 네. 네. 즐겨 하는데 네. 네. 우리나라 말고기는 그렇게 아직까지 인지도가 글쎄요. 없어요. 맞아요. 많이 못 봤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제가 그 제주도에 음. 백마가든이라고 있습니다. 음. 거기를 두번 사장님을 뵈러 갔어요. 아 요즘은 말고기 공부하시는군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집사람이 음. 나이 70이 되니까 그냥 꼴들로 살다가 음. 눈 감으라고 <웃음> 아, 뭘또 식당을 또여냐고 네. 와 대단하십니다 네. 그래가지고 고만해라고 아. 자꾸 그랬는데 저는 욕심이 그게 하실 아니에요. 하실거죠? 그냥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웃음> 어제 그 가게가서 직원 매니저하고 얘기하니까 매니저도 펄펄 뛰고 다들. 어, 왜, 왜요 왜요 고만해라고요 너무 일 벌린다고, 나보고. 그래도 저는 네. 워낙 그, 제가 고생이라 그럴까? 음. 그래도 이렇게 벌어서 네. 또 좋은 일도 사회에 한원도 해고 예. 또 여러분 도 직원들한테도 쓰고 음. 또 그러기 때문에 내일 내가 잘못되더라도 네. 오늘까지 일을 하고 싶어요. 음. 네, 욕심이. 그렇습니다.